계란 응. 엄청 커. 응. 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뭔가. 뭐가요어 뭐야? 빼! 아유. 안 돼. 아. <웃음> <웃음> 왜 예뻐서? 처음보다 와서? 응 이거 응. 해야돼? 응 그럼 되 그다음 검진 시작하기 검진 시작하기 치약 응? 치약? 응 평소 불편하게 느끼는 부위 또는 검진을 진행하고 싶은 부위를 선택해주세요 해리가 사탕 먹을 때 씹어먹고 초콜릿막 씹어먹잖아 그래서 엄마는 사실 어금니가 걱정이 많이 돼. 혜리가 머리 이빨을 닦을 때도 어금니 는잘못 닦아서 엄마가 닦아주잖아. 그럼 나 그래서 괜찮아. 응 이거 윈, 윈니 정면 한번 해볼까? 실험 삼아서. 응. 뭐? 얼굴까지 다 얼굴 내밀어봐. <레미 웃음> 얼굴 내밀어봐. <레미 웃음> 제출하게 응. 해볼까? 어? 벌써 완료했어? 응? 아니 벌써 사진 주자마자 완료되네? 말짜이 아니 어떻게 찍자마자 이렇게 알 수가 있지? 검진 보고서? 검진 보고 <웃음> 충치 확률 1% 어? 이게 너무 좋은게 충치 확률이 1%야 충치가 왔어? 어 엄마가 딱 엄마가 어금니를 잘 닦아줬어? 아니 이거 앞니로 봤을 때 어 이런 것도 상세하게 나오네. 나, 나 여기도 안 아파. 치아 불편한 곳 있어? 해리가? 상세에 없지. 그래도 어금니 한번 해볼까? 왜왜 <웃음> 왜, 걱정돼? 응. 어 아픈 거 아니야. 아픈 줄 알았어? 응. 아니야 검사만 하고 치카치카 하면 돼. 병원 안 가도 돼. 검사만 하는 거야. 애, 요즘에 치과 못 갔잖아. 응. 치과 가는 대신에 이걸 검사하는 것 뿐이야 걱정 안 해도 돼이게 찍어놓은거야? 응또 <웃음> 나왔네 제출하기 <웃음> <웃음> <지출하게>. 어, <저기>. 나왔다? <웃음> 응 두구두구두구두구 일단 결과는 응. 좋음, 좋음? 응. 그런데 세균이가 지금 응. 지금 한두 마리 있대 한두 마리 있는데 이제부터 저녁에 아니 빡빡 이렇게 어, 아니야 <웃음> 어그 닦으면 어, 아니 아니요 닦으면 <웃음> 이제 없어진대 치, 치카포카를 오늘 하잖아 응. 오늘 저녁에 한 마리 있는 거라서 저녁에 치카포카 어금니를 잘 닦으면 없어진대 그래서 에리는 어, 어 자고 있대. 자고 있어도 안 나빠? 어, 안 자고 있어. 막 만약에 달콤한 거막 먹고 이빨 안 닦으면 자다가 어 뭐야 먹어야겠다 일어나가지고 그러거든. 근데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괜찮대. 그래? 어,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빨 닦으면 그 세균이가 하수으로 내려간대. 네. 이렇게 오빼 뱉잖아. 그러면 엉 그래서 물로 오 하면서 내려가는 거야. 아주 행, 해리가 맨날 씻으면서 세균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 있잖아. 뭐라고 하지? 세균들아 너희 집은 하는 거 있잖아. 하수구야. 어 다시 해봐. 세균들아 하수구야. 아니 너. 항상 아, <웃음> 하는 말 있잖아. 세균들한테 화내는 거 있잖아 혜리가 세균들 사랑해서 하수구. <웃음> 세균들아 너희 집은 하수구야 하잖아. 치즈 먹을 거야? 응. 아, 알았어 그러면 천대복라어라밥 많이 먹고 응.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빨 잘 닦아야 되는 거야 그지 알았지? 이거 응. 더블라더블라더블라더블라 인조? 응안 해보자? 응그러 응. 우리 군인 볼수 있네 그래 검사를 직접 가서 받아봐야 된다? 그러면 한번 가는 거야 근데 무서운 게 아니야 빨 누가 꼬아 꼽은 적 없잖아. 치과에서. 꼬본 적 없잖아. 엄마 진짜 갈게. 그런 적 없어. 애기들은 안해 그런 거. 할? 그래? 응. 누나 누나 할? 응. 그래. 누나가 아니야. 언니 오빠들이지. <웃음> 누나는 누나라는 말은 남자 아이가 응. 여자 형님한테 말할 때 누나라고 하는 거야. 그래? 응. 너는 언니 오빠들 이라고 해야지 언니 오빠들이나 가는거에요? 응 음, 맞아 엄마 아빠도? 응 음, 엄마 아빠도 가지 엄마 아빠 아프지도 않아 막 웃으면서 해 그냥 작은 사람들만 해? 어 그럼 애기들은 안하고 뭐, 치료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재밌게 하는거야 애기들은 치과할 너무 무서워 왜 무서워? 이빨 아프게 꼬고 응지지 지, 이거는 너무 무서워 아 소리가 무서웠구나 응. 소리만 그런거야 실제로는 안그래 요안 아픈게 아닌데 소리만 지 하는거야 응. 혜리 옛날에 자동차 소리 이런거 이삿짐 옮기는 소리 때문에 되게 놀랐었잖아 근데 별거 아니었지? 응. 그런 것처럼 응. 걱정 안해도 돼내 치과 그냥 무서워 무서워? 어? 아니, 너무... <웃음> 안돼. 엄마가 얼면 닦아줘. 태균아, <웃음> 너희 집은 하수구야. <웃음> <웃음> 이 앞부, 이 앞부.